His name. 같이 나겠습니다 네, 오, 잠깐 네, 좀 추우셔서 손이 아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? 오,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이 버스킹 이 장소 이 자리에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, Sing it. His name, His name. 주가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라 음, 내 모든 슬픔을 주님께 다 맡기리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리 주가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라 이세상에숨망이요 oh, yeah, 기 e a h 주시 내게 새 힘을 주시리라. Hey, his name! His name! His name! His name! Woo. 이 세상의 손바이요 say say his name! His name! s a e h e i s n s a m e e 또 천국의 기쁨이라 우리의, 우리의 기쁨이라, 우리의 기쁨이라 네. 예수의 네. 이름은 이세상의 이이 소망이요 네. 예수의, 예수의 이름은, 이름은 저천국의 예수의 우리 그분의 이름은? 이름은 저 천국의, 천국의 기쁨이 나아 Rejoice! Rejoice! Rejoice! Rejoice! Woo! Okay. Woo! He says, 우리가 다시 바라보니 Rejoice! Rejoice! Rejoice! Rejoice! Rejoice! 함 찬양할 텐데요. 어떻게 바쁘실까요?